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드디어 10편, 23편, 24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병행 성경이고 북한어로 된 성경이니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바다 위에 두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겠느냐. 정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니 이러한 자가 여호를 구하는 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셀라. 큰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전투에 능하신 여호와시다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만유의여호와 그가 바로 영광의 임금이시다. 셀라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